보면요. 네. Mr. Smith who lives next door 네. 이거 관계되면서 저를 생략을 해도 네. 의미가 같잖아, 되잖아요. 그죠 전달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콧말을 네. 찍어주는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네. 만약에 이렇게? 네, 네. 대화를 하다가요. 네. 어, 야, 내 옆집에 사는 사람 네. 키가 커. 이렇게 네. 말을 해요. 그러면 콤마를 찍으면 안 돼요. 왜냐하면 미스터 스미 그러니까 대화 위에 대화에서 아내 옆집에 사는 사람 키가 커. 네 커. 너내 옆집에도 키큰 사람이 있니? 이렇게 해요. 네. 그러면 콤마를 찍으면 안 돼요. 왜냐하면 어... 옆집에 사는 미스터 스미스는 키가 매우 크다. 이렇게. 음... 해요. 네, 오케이 좋아요. 네, 네 맞죠. 아, 네, 네 거의 저도 맞다고 봐요. 이, 이게, 이게. 맞을 수밖에 예. 없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예, 맞아요. 예. 예, 선생님이 가끔 이렇게 확답을 안 하는 거는, 예, 네. 뭐 틀려서 확답 안 하는 게 아니라, 언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습관처럼 그런 거예요. 예. 아... 언어는 100%가 존재하지 않으니까. 수학이 아니잖아. <웃음> 그. 네. 예. 그니까, 러 네. 위에 대화가 나왔을 때는, 강조하고 싶은 그렇죠. 것대로, 그렇게 해주면 그렇죠. 되는데, 문법만으로, 네. 문장만으로 보고 판단을 할 때는, 그냥 그게 네. 대문사서를 지어보고, 해석이 네. 자연스러운지, 네. 부자연스러운지만 네. 생각하면 돼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좋은 생각이요. 에 네. 아, 음... 굿팁 네. 꼴찌에서 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은, 대개 자녀를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.